두부가 자꾸 이러면 어떡해? 두부는 오이, 삶은 양배추, 배다 먹었어요. 다 먹었는데. 저거는 오빠김밥이잖아. 두부는 조금 이따 사료 먹어야 돼. 많이 먹었는데. 엄마한테 으르렁했어 두부가 말해봐 음. 뭐가 먹고 싶었어 음. 근데 오이도 먹었고 삶은 양배추도 먹었고 배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또 말해봐 그꾸 뭐가 먹고 싶어요. 두부가. 근데 뭐먹 많이 먹으면 사료를 안 먹을 거잖아.